잠깐만이 계정 아니야 1,3인데요 지금 스카이블록을 하려고 9계정으로 왔습니다 일단은..어.. <웃음> 잠시만.. <웃음> 어.. 일단은 뭐.. <웃음> 대충 현황을 알려드리자면 은 뇌체가 지금 뇌종지가 왔기 때문에 자막으로 나갈겁니다 대충 그렇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오.. 대충 오우야 잠깐만 이것도 인 텐트출로 바꿀까 그냥 오우 성능.. 성능이래 오우 오우 오우 오. 오. 오. 이것저것 뭐 업그레이드 해야되니까 오 티어3 어우 오우 실제 다 그, 되지도 않았어 이거 아직 이정도면금민현 하나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이걸 만들 거예요. 철이랑 <끝> 이거를 제가 이제 진짜 뭐, 님들 뭐 순수 둘 거면 뭐 순수 두시고 순수 두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적당히 하시고요. 아무튼 오 오, 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어우 진짜 <웃음> 스카이 블라그리 이제 저는 좀 그래도 아, 그냥. 미년대 잠수 태워놓고 뭔가 돈 모이는 그런 거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뭐... 아, 솔직히... 어, 어, 어, 어, 어. 오, 뭐야? 철왜 이렇게 많아? 하나하나 끼워볼까요? 이렇게 끼우면 되나? 아, 여기다 끼우면 되지. 오케이, 됐어. 잠깐만. 오늘은 이제 사실상 스카이블로 관련으로는 첫 영상은 아니죠 근데 이제 또뭐저번지 거의 뭐 1년이 엄청 넘기도 했고 그냥 사실상 첫 영상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무엇이냐 다이아미니어 만들어야죠 그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왔죠? 일단은 오!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자 됐어 이렇게 자 계획은 이미 다 끝났다 잠깐만요 일단은 얘를다게얘를다게 빨리, 빨리 캐 빨리 캐 빨리 캐 최대 최대다이얼 많이 캐여서 잠깐만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내놔 오우씨 어어 어, 저기있다 자자자 됐어 어잠깐 도망쳐 춰 캤어 오케이 날 죽여라 오케이 됐다 <웃음> 이거라도 만들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웃음> 이거라도, 이거라도 만들어서 입고 살아야죠. 뭐, 뭐, 뭐, 뭐 무섭지겠습니까, 제가? 어. 이거라도 <웃음> 만들어서 살아야지. 몇대 버틸라나,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다이아 컬렉션을 하려면은 일반 다이아를 캐야, 켜야... 어! 어!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뭐야, 뭐야. 방금 꼽나, 겁나... 무슨 <웃음> 소리가 나는데, 잠깐 일반 다이아를 캐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다이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멜일팀 터치가 달린, 포켓! 어, <웃음> 흐흐흐흐흐흐흐흐흐가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헤헤헤 오, <도망가>. 오. <웃음> 몇대는 무슨 헤어리 소울은 나중에 한번에 찾을겁니다 근데 이제 막 그때 또 중복된거 겁나 힘들게 찾다 막 그러면 이제 살짝 가 좀.. 그러고아 그러잖아요. 나왜 이렇게 약해 진짜. 오, 어? 어? 아씨, 개 무섭네. 오, 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됐어. 끝. 다이아 블록으로 캐면 이제 한 번에 아홉 개씩 막 나오기 때문에 다이아 블록 좀. 한열개 정도만, 아열 개래, 열개열 10개, 개도 안켜가도될것 같은데 몇 개만 티가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와, 자 일단 오케이 만들었어. 일로와 들어가 어오토스레트 필요 없고 <웃음> 오케이 호퍼 들어가 오케이 됐어. 오케이. 난 이제 큰돈을 벌거야 좀이따가가지고미니 얼마나 됐나 보고 오겠습니다 수고링